과음 이후 런닝과 팬티만을 입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사망한 경우 재해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90다 1237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비보험자 망인은 창문이 열린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습니다. 국검감정서에 따르면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.29%나 되는데 통상 체열이 방상되고 이러한 체열 방사는 바람에 의하여 촉진되는 것으로서 체온이 하강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변사사건,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에 의하면 선풍기를 가까운 곳에 틀어놓고 런닝과 팬티만을 입은 채 잠을 자다가 사망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바 창문이 열려 있어 폐쇄된 공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치 상태에서 선풍기 바람 때문에 체열의 방산이 급격히 진행된 끝에 저체온에 의한 쇼크로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호흡중추신경 등의 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원심은 망인의 주치 상태와 선풍기 바람 두 가지 외부 요인을 합하여 이것이 그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심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. 당의 약관에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면서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.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라 함은 비보험자의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사유를 의미하며 망인이 술에 만취 된 것과 선풍기를 틀고 잔 사유는 모두 외인에 해당합니다.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.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